어 이런 거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웃음> 좀, <되게> 좀 <웃음> 서로 서로 되게 어색하네요 <웃음> 아, 네. 지금 네. 솔직히 그 저기 뭐지 저번 그, 그, 유튜브에 있는 비포인애프서 <웃음> 네. 영상을 보고서 네. 그 정도로 바지를 몰랐거든요. 저는 진짜 <웃음> 이런 뷰티 시술 이런 거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음.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얼굴에 네. 좀 살이 좀 쪄가지고 네. 볼살이, 진, 볼살이 되게 많거든요 볼살이 꽤 있으신 편이긴 해요 네. 아니 정도면 꽤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 꽤인가요 병은, 네. 병은, 병은 아니에요 병은, 병은, 병은, 병은 아닌데 병은 딱 봤을 때좀 살이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좋으시고 어. 어, 그리고 코는 혹시 뭐 필러 같은 거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어, 없어요 지금 코는 제가 나쁘지 않거든요 코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어. 코 아니, 구멍이, 좀 네, 네, 구멍이 좀 커요 아코 구멍이 좀..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시술은 조금 어려우시고 수술로 쪽으로 가시는 건데 확실히 여기가 좀 넓잖아요 매부리도 살짝 있으시고 어? 저요? 네. 코끝은 떨어져 있고 네. 여기가 화살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엉망진창이 <웃음> 네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불만은 없으셨어요 어, 발견하셨어요 지금? 어, 눈이 약간 좀 작으신 편인 것 같아요 음에 들어가고 싶은요 야, 아, 조승우 뭐? 언니거든, 이거 조승우론이거든 이거 조승우라니? 이 사람 봐왜 무쌍냐? 근데 약간 이거 애교살은 좀 있지 않아요? 여기. 네 애교는 있는데 <웃음> 이제, <웃음> 요즘 트렌드는 남성분들도 조금 네. 이렇게 눈도 커지고 코는 네. 좀 높게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괜찮게 티, 코는 좀 오똑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눈은 음, 속상으로 해서 약간 쌍꺼풀은 안 보이는데 눈은 선명해 보이게 야 이거 프라이드 네. 사러 왔다고 <웃음> 지금, 제네시스 <웃음> 사게 <웃음> 생겼 <웃음> 네, 지금. 이, 야 이분 뭐 아나 입술이 어, 나 되게 예쁜 입술이야 보시기 어떠세요? 네. 뭐 입술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웃음> <웃음> 그러면 오. 형은 앞으로 마스크를 입을 가리지 말고 얼굴을 가리고자 기만 보이게뭔 소리 하는 거야? 생각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생각 안 해봤어요 얼굴 자체가 좀 기세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웃음> 네. 지금 하시게되면은 광대, 사각도, 앞도 이렇게 들어갈 건데 오. 야 이거? 네 뭐야? <웃음> <와, 문제야, 웃음> 아, 에이씨 지금 저는 사실 오늘 별로 생각 없고 점 한두 개나 빼려고 왔는데, 네. 비용 정도 어느 정도 가나요? 우선 이제 눈은. 네. 네. 코 포는 지금. 윤가은 또. 2천이면 <웃음> 지금 저기, 투싼 프로옵션. 네. <웃음> 아, 일단은 어, 국산차 나왔는데, 아, 이제 벤츠 들어갑니다. 네, 어. 아, 네, <웃음> 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닥쳐가 안겨서 자. 지금. 지금, 지금. 우선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고치고 싶은 부위. 사실 제일 많이 듣는 건 코긴 한데, 사실. 네. 저희끼리 말하는 거는 코가 세개가 달려있다. 사실 쉬운 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웃음>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시고요. 네. 봤을 때 저희가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는데 아. 이제 또 이렇게.. 한계를 보셨나? 한계점을.. <웃음> 코끝도 좀 내려와있으시고 콧대도 좀 낮으신 편이긴 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코가 크세요. 어. 네. 이게 작업이 가능한가요, 이거? 배가능한가요쉽진 <웃음> 아, 않아요. 그래요? 난이도가 상이해요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요? 아, 코대도 아,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세워주시나요? 세워 무조건 세우세요. 아, 그렇구 무조건이에요. 그래. <웃음> 음, <응? 웃음> 아, 왜냐면.. 필무조건 무조건이야. 중학생 때인가 아... 쌍수를 했는데 못내 아쉬웠던 게 이제 앞트임.. 뭐아 근데 앞트임이 게... 가려고 어요아 그래요? 어. 굉장히 막혀있는 스타일이어서.. 아막혀있네요아 네. 막혀있어요? 눈가 눈썹도 좀멋신 편이고요. 네네. 여기가 조금 네네네. 넓죠. 그리고 음. 좀 평면적 이세요 그렇죠? 어 맞아요. 사라님도 하시게 되면 삼존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윤곽에. 아이 뭐 피부도 사실은 제가 좀... 어, 좀 제, 아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웃음> 네. 네. 어, 모공이 네. 좀 넓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어차피 아. 나쁜 말 하실 거면 <웃음> 확실하게 나쁘게 <웃음> 하시라고요. 네. 아, 모공이 네. 넓어요. 이런데도 살짝 울긋불긋한 게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 같이 피부 시술은 무조건 같이 해 주시는 음. 게 아. 뭐... 나아질 수 있나요? 나아져, 나아 <웃음> 이국종 교수님께서 <웃음> <웃음> 가능한 살릴 수 있습니까? 살려야죠. <웃음> 아, 예. 아, 혹시 요... 더 남았나요? 어? 아, 사실 이마 주름이 굉장히 좀 있잖아요. 지금은 음. 눈뜨님이 좀 작기 때문에 자꾸 이마를 싸서 뜰려고 하시면분들고요 아 그래서 이마 주름이 나중에 나이 드시면 네. 나중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없앨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하셔가지고 교정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어 네. 저는 네. 그, 네. 네. 네. 네. 주름 없어요. 아 네. 그거 하나 없는. <웃음> 아우속 아, 시원해 천연이딱 아, 봤을 때 네. 그래도 요건 괜찮다 머리숱이 <웃음> 아 정말 칭찬이야 머리숱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축복이에요 돈번 거예요 돈번 아, 물론 얼굴에서 1억 이러, 일었는데 <웃음> 견적을 한번 들어봐요 사랑님 네. <웃음> 네. 같은 경우는 피부가 네. 되게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그러니까 몇번 정도 해야 좀 좋아질 것 같긴 음. 하거든요 여기보다 그러면 몇 어느 정도 업 500 정도는 아, 삼천, 3천 삼천이야. 3천, 삼천 3천 정도? 그러면은, <웃음> 뭐, 뭐, 벤츠 이클, 이클래스 중고차감 <웃음> <웃음> 벤츠남이네. <웃음> 아, 벤츠남이네요. <웃음> 근데 문득 궁금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하면 이제 뭐 되게 연예인처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제 보통 사람이 될수 있는 건가요? <웃음> 뭐 정해인이나 아, 뭐 변요한 저... 정도 되면 어, 하겠는데 1억도 어, 뭐 쓰지. 음. 근데 해서 이제 민수형 정도 된다거나. 아, <웃음> 야, 그럼 큰 문제인데. 우리. 그럼 이제 너무 환상을 가지고 계실까봐 아, 네. 가상을 할 건데 혹시 연예인처럼 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네. 최선을 다해서 가상을 해볼 거고요. 한번 가상을 보여드리면 같이 상 보여드릴 어, 네.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우리 가상선영 그거 한번 보고 네. 그때 한번 2차 토크 한번안 하고 아, 좋습니다 오. 참고로 저희가 내네 분을 할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가상을 아. 할때 <웃음> 며칠을 했거든요 저희가 아, 이게 며칠을요? <웃음> 아, 이거 아. 수작업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왜냐면 거의 페라리 만드는 네, 것처럼 한땅한땅 되게 한땅한땅 한. 가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걸 하고 되게 막 흡족했거든요 아. 너무 효과가 아. 좋으셔가지고 오. 자 그러면 은한번 <웃음> 첫 번째, 어. 우리, 네. 이용주 씨커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되게 세련돼졌어요. 네. 와, 대박이다. 네, 아니 어디 어디가 이렇게 아 어, 우선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린대로 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키웠고요 제가 쌍꺼풀을 해서 음. 쌍꺼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안 보이게 진행을 했고 콧대를 높이면서 콧끝을 살짝 올려드렸거든요 콧불도 살짝 줄였어요 그러니까 윤곽 같은 경우는 광대, 사각턱, 앞턱 이렇게 돌려서 깔끔시대 음. 쪽으로 갔는데 이미지가 진짜 엄청 세련되셨어요 그니까 네. 아니, 제가 비포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요 제가? 애가 <웃음> <웃음> 교포 느낌이다 애프터를 보니까 어때요? 되게 생소해, 약간 좀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낯설다. 아니, 근데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근데 네. 솔직한 신경은 응. 눈은 조금 내가 무서운 약간 아, 눈이, 나는 쌍꺼풀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뼈랑 어, 턱이 마음에 어, 드네요. 어. 완전 다른 사람이야. 저 다른 사람이야. 되게 와. 세련됐어. 둘 중에 소개팅 한다면 누구랑? 아우 <웃음> <해변님>. 당연히. <웃음> 당연히. 머리 이라고요 그거. 당연히. 혹시 제일 놀라운 순위 중에 용주형이 몇 등인가요? 세 번째 정도. 오, 이게 세 번째야? 잘생겨지긴 했지만 저래도 되게 좋던 흠적했는데 제가 다른 분을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아 박철현 씨 기대됩니다. 오천만. 최고가. 같 오천만 맞죠? 오천. 어, 네. 난내 얼굴에 오천이 들어갈 <웃음> 것 같아. 나는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서 5천만이 필요한데. <웃음> 자 우리 벤츠남 박철현 씨. <웃음> 벤츠남 보여 주세요. 오. 야 이. 좋아. 아 고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아니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이코 진짜 예쁜 거야 그렇지 어. 그렇지. 눈이 어. 닮았는데나. 저 오른쪽 이개 누구 누구 누구 누구?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서 어. 그너 너구리. <웃음> 아 <웃음> 어. 내가 아이돌 을 누구 닮은 것 같아? 솔직히 내 입으로 그래. 그러니까. 아한번 어, 아, 해봐. 한번 해봐요. 해봐. 해봐. 이세계분. 약간 근데 대만 쪽 아닌가요? 나나 <웃음> 나. 노메이워. 찾는다. 잠시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봤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 우리 편집하시는 편집자분께서 꼭찾아가한번 찾아가. 약하네, 난 만족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벌어서 한번 투자해 볼 네. 생각. 차 씨는 몇몇 인가요? 차른 씨가 4등이었어요. 어아 아, 진짜? 그래요? 네. 아 그럼 제가 3등이고. 네. 오, 아 그럼 우리 둘 중에 네. 1, 2등이 있다는 데 1등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나 바뀐다고? 이게 원래 눈썹인 거죠? 굉장히 화나 있는 눈썹이어가지고, 인상이 좀 강해 보이네요 <웃음> 눈썹은 하시는 게 훨씬 유해 보이실 것 같아요. 어, <웃음> 유해 보이게 싫습니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이런, 이런 눈에 사실 한 길은 안 돼요. 눈에 할수 있는 건다 해야 돼요. <웃음> 풀팀이라고 하거든요. <웃음> 제 계산기를 안 썼는데. <웃음> <웃음> 양학을 빼고 이 정도 금액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후반도 나오는 요 후반! 이 정도의 환자들이 있었나요? 아, 어, 전 처음이에요. 아, 어, 처음이에요. <웃음>